됐습니다. 그렇게 okay. 시작하겠습니다. 셀로 와이페이퍼를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지금 슬라이드가 늦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당하세요. 네. 네. 촬영하니까 상당히 알고 싶습니다. 이 체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앱그라운드는 이제 암무앞에가 잠시만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그 대중들에게 어답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결제 수단으로 어답션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두, 크게 두 가지 장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니컬맨 에스테틱 서파이로, 그러니까 공급의 룰이 이제 결정적이어서 예타격적이지 못하고 결정적이고 또이 코인에 대한 디맨드, 이 수요는 또 예측 어, 예측하기 불가능해서. 결국에는 이제 엄청난 이 난동성 디플레이셔너리한 성격의 이제 가격적인 불안정성을겪타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09년도에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여기 안 좋다는 응, 아, 네. 네. 거. 통상 통수. 이제 간접하면 요 아, 너는 잘해. 바로 <웃음> 시작해서 이제 네. 네. 시작했어요. 첫, 첫 번째 첫 페이지. 그서그 와이페이블 간략하게 제가 요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인스트림 이 암호화폐가 메인스트림에서 이 결제로 어댑션이 되기 위한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디플레이셔너리한 가격 불안정성. 그거는 이제 이 공급에 대한 규칙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설계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뭐 예상할 수 없으니까 국가청에서 매수해버리면 당일 가격이 오겠죠. 총 발행량이 점멸적인 게 문제인 거은 아니 공급이 일정하다는 아 중간중간 중간 그것도 네. 마찬가지고 네. 딸나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더 찍어내기도 하고 채리기도 네. 하고 이자율로 이자율로 조정하는데 이 결정적이라는 말은 탄력적이라는 말에 반대라고 보십니다. 뭐 수요와 공급의 디 펜던스가 없고 아요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2009년도에 피자 사 먹고 그 피자를 산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날은 거의 900억 원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은 당연히 이제 거래를 할만한 그 결제 수단으로는 지금까지 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걸로 그 결제를 한다고 해도 이제 그 순금인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빗 퍼블릭 페어를 생성해야 되고 수취인의 입장에서도 퍼블키를 또 받아와서 그걸 보내야 되고 굉장히 사용하기 번거롭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개발자들이나 크립토에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별일이 아니지만 이게 이제, 뭐 이제 과거 히스토리크한 그 데이터나 경험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작은 UX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그 아웃풋을 큰 차이를 만들수 있다라고. 음. 그래서 셀로을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면 일단 첫 번째 그 보내기 어려운 점, 사용이 어려운 이거는 이 아ドレス 베이스된 캡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폰이나 뭐 이메일 또는 IP 주소 이런 것들을 이 퍼블키랑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의 퍼블키를 몰라도 그 사람한테 뭐 전화번호를 받지 않아도 그냥 전화번호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바로 이 코인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텝들에 라는 문제, 가치의 불안정성은 이제 어, 예, 여기에 그 마네타의 패러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한 담보로 이, 그, 이 리저브가 있는데 이 리저브도 이 리저브의 비율에 따라서 또 변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리저브를 가지고 뭐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발행을 하거나 또는 소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폐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에, 그 환경에, 거기 사는 사람들과 g o 서비스 a 에 맞게 통화력이 조절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Local, Regional, Utility s t a b 이런 것들을 계속 발행을 할수 있어요. Utility Stabl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케냐에서 이제 P 네이다 케냐에서 이렇게 뭐 쓰레기를 주이면은 버스 이용권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버스 이용권이 이제 그참그또 다른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한 토큰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실물 경제와 뭔가 이렇게 연동된 그런 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스테거의 해결책이죠. 아까 그이서피우스를 e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e r s 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 백서에 조금 더 깊이 설명해놨는데 을어 원래는 이제 아이덴티티 베이스 인코리프션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제 아이덴티티 음. 베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아비오스페이스랑 좀 다른데 그냥 이제 그 마크 at company 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로 이제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면. 그걸로 이제 코인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이제 결국에는 뭔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떨파일 파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프라이드 키를 또 생성을 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익명화되지 않으면은 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대방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의 트랜잭션을 다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여기 사보에서 좀진어스하게 어 이게 처음으로 이제 어 발표를 한 그런 애드레스 베이스 인크립션이고요. 이 사용자들이 어 처음에는 이제 자기의 이 파블릭 키를 생성하고 이거를 이제 퍼블릭 키에 레지스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한 이제 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장부를 어 이런 뭐 애드레스 퍼블릭 키 맵핑을 해가지고 이투게이렇라면 그 음. 어, 이렇게, 이렇게, 뭐수 없는 배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로게 이렇게, 이 그래서 랜덤하게 s a 된그 네트워크상의 달래를, 이것도 t We are focusing on the v a l i d a t 있고 We are f o c 그 s i n g on the validator. We are focusing on the v 이제 자기의 p r i v a 로그걸 사인해서 이제 attestation smart contract로 그걸를반을 하고요 그리고 이아 e 션컨트랙 c 에그거 체크를 해가지고 v a l i d a 메시지를 보냈고 이 public 그어 등록된 사람이랑 이게 매칭 p u b l 랑 s i g n 의 매칭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Mm -hmm. 이게 뭐..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로도 할수 있고 IPR을 쓰나 또는 뭐그 링이나 어카운트 넘도 어느 정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은 어이 주소에 이런 좀 임의의 스트링을 이렇게 concatenate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면서 하나의 그 허퍼키에 아, 하나의 주소에 멀티 l 여러 개의 e European m 그마다 저마다 다른 특성들을 h 여 w 수 e t w h 다 who, who, who, w 안정시 h 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ho, w h 디터미네스틱한 코인 서플라이가 아니라 이제 탄력적인 그 공급 법칙이 공급 법칙을 따르고 이제 그걸 탄력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가치를 스테이블화시키는 거고요 공급과 수요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멀티에셋 이카올지 코인이 하나만이야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개의 코인이나 법정 뭐 화폐로 각종 화폐를 담보물로 뭐 스테이블한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저브가 리브라처럼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화폐들을 리저브로 사용해서 뭐또 다른 토큰이든지 또는 메이커운처럼 이제 메이커 있고 나이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코인이 스테이블하고 이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 암호화폐들이 이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이 세로는 어, 이두 가지를 활용을 하면서 다섯 개의 좀 새로운 그런 피처들이 있고요. 어, 뭐 보니까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들만 다 뽑아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우선 첫번그중첫 그 번째는 이제 그 멀티 셋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리저브 레이셔에 따라서 이제 수축과 팽창을 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리저브 레이셔오라 하면 이제 그 리저브에 있는 뭐 셀러 보드라는 뭐 셀러드 보드라는 코인이 있고요 셀러드 보드랑 이제 그 외에 메트코인이이 뭐 이렇게 좀 다이버스 파이를 해놨는데 이제 그 리저브에 있는 그 자산의 가치와 스테이블 코인의 자산의 가치, 뭐 예를 들면 서브 USD, 서브 유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어 이제 발행과 소각을 하는 방식. 이 만약에 이제 그 리저브가 너무 많다 또는 뭐 리저브가 너무 많으면 여기서 발생한 이제 그 p o s 를 통한 인플레이션 그 토큰들이 뭐 개발자나 생태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많이 나가서 서플라이가 늘어나면 그 CUSD의 가격을 낮추게 되고 또는 CUSD의 가격이 만약 높다면은 시, 아 죄송합니다 CUSD의 가격 만약 낮으면 그건 이제 CUSD의 공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리저브에 있는 C 골드로 어이제 CUSD를 포카찬에서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음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혹시 바스켓 때도 다른 거예요? 바스켓 같은 건가? 네, 바스켓. 네 바스켓이 네그 바스켓 리저브고요 그리고 리저브의 물량도 뭐 어떤 특정 비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음. 리저브도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리저브 안에 있는 코인들도 분산을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서브코 또는 다 다양한 품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자체적으로 덱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 이제 다양한 높고 또는 위조로 한 화폐들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 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거의 가격을 벤치마크로 그리고 어 이거의 가격을 벤치마크로 리저브 레이오를 정하고 아그레드멘트하게 그 스테이블티가 조정이 될수 있게 네그 역할을 하는 덱스가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시면 expansions and contracts를 이제 central party 없이 하기 위한 그런 뎁스예요. 그리고 이 reserve 안에 어이 블록 이월드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POS를 이제 validate를 하면은 이 서브 보드가 마이닝이 되, 되기도 하고 서브 뭐 USD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에 할당하느냐가 또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s 세노, 이 d 노의 리저브가 그 e d USD 대비해서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이걸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의 일부를 이쪽으로만 결다하게 되고요. 음. 예, 만약에 리저브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면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그 베리데이터 개발자들한테 우선을 많이 해주 그리고 이제 서 s o 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텀 홀더들을 더 이제 인센티바이트 기 위해서 여기만의 거버넌스 메커넌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오래 홀딩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때로는 이제 리저브가 너무 많아지면 이거를 수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자율로 트 s o 그서 g o 드트랜스 a n s 로 수축과 팽창하는 것. 같아요. 정이이제이프로토콜상에이이제그로로이 네, 정도로 이이이제시간이 경과에 이라서 디스트리뷰트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맨 처음에는 로이 정도로 이로이로이리로브로 가고. 네, 그 안에는 셀더라드랑 diversified basket of n o n s l e c p e s b i t c o 이나이 t 리 e 같은 조금 더 이제 국포리어를 다각화 합니다 가바스켓명심이요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b a s k e t 주기적으로 그 periodically 리밸런싱을 -balancing, 시켜서 좀더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이저브를 통해서 셀로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그 스테빌리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리저브를 뭐 늘리고 또 줄이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썰어 골드를 트랜스퍼하는 수수료 그리고 이 에팟 브레이어즈는 그 인플레이션 이제 엘리베이션 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디스리뷰션 어, 어디에 해당할지 그리고 또 스테빌리티 피가 또 있어요 이걸 찾을 때 서러 셀러 USD 를 서로 뭐그 올드로 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테빌리티 f 를좀더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이크라우라고 있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이제 사실 이리 미저브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 이 스테빌리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서브 나우인것 같아요. 결제를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유.에스.더를 패킹을 시켜놓는 걸 목표로 하는데, 네, 그것도 이이 패킹을 시키는 거를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패킹을 시키고. 네. 어 그래서 여기 월페이퍼에서 이제 예로 든 거는 만약에 이제 그로 달러를 이제 유.에스.더 일 달러에 패킹을 시켰는데. 만약에 셀러 달러이 1.1달러 10센트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셀러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고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셀러 달러를 추가로 발행을 해가지고 그 발행된 걸로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이터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 셀러 달러를 더 사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근데 과거에도 이 BASIS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순수, a l g o r i t 하게스 t a b i 조정한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이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했고 두 번째는 이제 리저브가 취약해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흡수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리저브를 최대한 좀 탄탄하고 다각화시켜가지고 설계를 흥미어서 이제 만약에 이 CUSD의 가격이 이제 95 센트가 됐어요. 1달러에 패깅을 해야 되는데 95 센트로 내려온 것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 CUSD의 공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아비트러지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세oul r e s o l v e 에서아 이 셀러 USD를 여기서 산 다음에 셀러 골드로 어, 파는거죠 맞나요? 네. 거예요. 어차피 1대 1이니까 네. 네, 셀러 골드 1달러어치를 산 다음에 이제 셀러 USD 셀러 골드 USD 이 차익을 이렇게 팔아드릴게요. 그리고 일업도 이제 그, 그 수축과 팽창, 그 궁금약에 그, 그 탄력적인 수축과 팽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머니 그 마켓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마케팅하는 그런 시장도 다 따로 있을게. 예. 그리고 이탈 중화가 앙된 원투원 메커니즘을 도 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 만약 1 유로 달러 만큼의 세븐골드를 탈중앙화 로래보내면 사용자들은 이제 세븐다운을 발행할수 있고요. 반대로 세븐다운을 이제 리저브로 보내가지고 이제 세븐골드로 1 달러치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이제 롱텀 이 존버를 활성화시킬 존버를 하게 만들려고 이 서브 볼드의 이 트랜스퍼 비율, 배율 보드로놓고 조절을 하고요, 이서브 레이오에 따라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서드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 리저브 레이셔가 낮다고 하면 트랜스피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돈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프로퍼스테이크 가버넌스 모델이고 네. 그거는 이제 세버고월드를 얼마만큼 스테이킹한 물량에 따라서 어, 네. 그거에 따라서 어, 여기에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영향이 달라지고 또 얼마만큼 오랫동안 스테이킹을 했느냐 그것도 변수로 돌아간다. 어, 그 다음은 이제 그 베드레이팅을 어, 해가지고 이브블질 골드가 나오면 이 써도 골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서브레이션과 평행이 돼가지고 리서브레이션가 낮다 써도 골드가 너무 적게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많이 할당을 시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리솔브 레이시가 너무 높다고 하면은 셀머 보드가 너무 보유량이 너무 많으면 이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보상으로받나 보겠습니다. 저 부분도 알고리즘하게 되나요? 그러면은 뭔가 가능성 있을지 있아요뭐이이 리솔브 레이시오는 이제 알고리즘하게 덱스랑 이제 그덱에서 그 가격 서브 USD 가면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그레이드백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했다 안 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아마 텍스를만들게 아닌가 싶어요 요렇 역할을 하려고 네텍스가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덱스가 셀로에 일부 서비스예 없어도 되는 애예요? 일부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필수? 핏수? 네 필수인 것, 같아. 핏수.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예외가 백서에서 그 유니스왑 마이크 텍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지는 셰어 레저브 이런은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펜앤서에서 okay.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은 이 세그퍼러커의 이더리움의 포크이고요. Mm -hmm. 그리고 이제 셀러 네트워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셀러 골드로 지금 연산하는 점은 셀러 골드로 지불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따림이랑 좀 다른 점은 아, 네, 이따림 같은 경우는 이제 E3이랑 ERC20 토큰 스탠드리랑 이게 호환되지 않잖아요. 음. 셀러 골드랑 어, 셀러 USD나 다른 스테이블콘인들은 다 호환이 되게끔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자동으로 뭐 리저브라든지 이런 크러스제인 데X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은 더한 ERC-20북금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엑서, 여기까지가 엑서가 되었고요. 사생은 그게 두 가지인 거 같아요.